개, 개 쓰레기인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한 번만 바꿀까? 한 번만 바꿔? 야 최소업이네. 좀 심한데? 한번더 할까? 야, 야 어떻게? 한번더 이렇게 한번더한번 더하다가 막아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아까 거랑 합쳐졌어. 한번 더. 오. 어! <웃음> <웃음> 아, 나안 봤는데. <웃음> 끔찍하다. <웃음> 아직 저에게는 다섯 개의 무드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다, 다섯, 다섯, 다섯 개가 남았어. 어때? 나는, <웃음> 나는 이렇게 하고 오늘 집에 가야겠다. 행복했어, 여러분. 세아님, 내거 편집 좀 해줘. 나 눈물이 나서 편집을 못할 것 같아. 갑발를 오버 만드는 것 같아. 이렇게 된 이상? 가자? 갈까? 이게 맞아? 이거 가? 이거? 안 돼. 어.. 그냥.. 그냥 뭐.. 나쁘지 않네.. 그래 이렇게 된 이상.. 70부터가 사고비라고요? 68.. 뭔가 아깝네.. 이거 한 번만 더 할까? 한 번만? 아아아유아아아아아까 <웃음> 유지하고 <웃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 이거 아거라플라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라아라아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 어떻게 네가 어모더디아를쓸수 있냐 라플라스를 버릴 거냐 이런 거 같은데 거의 진심 간다 아아 어. 어. 아니 여기까지 일단 두개 살렸어 두개 살렸어 일단 두개 살렸다 일단 일단 일단 두개 살렸다 라 내가 라플맘은 라플맘인가 그래 여기까지 쓴거 하나 야 진.짜.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시샷이한 번에 내가 같은다고? 라플라스는? 라... 그렇긴 한데 장탄수 수, 중간... 뭐 그렇긴 한데 <웃음> <웃음> <웃음> 개 웃기네?